창업드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업 인식을 확대하고 특히 소셜 벤처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본 강좌는 실제로 소셜 벤처를 창업한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걸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빅워크 하나님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거크 창업자 한완입니다. 저희는 2012년 설립한 소셜벤처입니다. 저희 대표 서비스로는 걸으면 기부가 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왜 대표님은 창업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창업 동기일 것 같은데요. 아마 창업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어 저는 특정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보다는 소셜벤처 자체의 어떤 목적을 두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사회 문제 자체의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소셜벤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음, 대표님, 창업을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하필 소셜벤처 창업을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2011년에 처음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요 원래 디자이너로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에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 너무 재밌어서 스터디도 하게 되고 또 이미 관련된 개념으로 창업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창업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더좀 매력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영국, 프랑스가 사회적 기업이 먼저 좀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사례들도 같이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윤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어, 창업 자체를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네. 즉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서 소셜벤처를 창업을 하게 된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많은 분들이 소셜벤처 그런 걸 창업하고 싶어 하는데 네. 종작 창업 아이템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즉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음 아이템 자체는 사실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평소에도 그렇고 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해 드리는데요 어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 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먼저 주목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곳에도 굉장히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고 대단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주목해 본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문제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평소에 생활하면서 어, 당연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 평소에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좀 방법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본인이 창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각해내는데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회를 방법론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하는 게 어찌 보면 소셜벤처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어, 이 소셜벤처도 이런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예비창업자분들은 그런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거나 혹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소셜벤처를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지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맞습니다. 실제 창업은 자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소셜벤처 역시도 일반 창업과 똑같이 자금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전 상황보다는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자금과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나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 관련 아큐 아카데미도 많이 있고 또 어, 선배들이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해져 있고요. 특히 어, 소셜벤처 자체를 공간과 자금을 직접적으로 좀 연계받을 수 있는 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좋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OX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소셜벤처 OX 퀴즈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O라고 생각하면 O, X라고 생각하면 X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업이다. O, X? X입니다. X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소셜벤처도 일반 스타트업, 창업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도 같고 이윤창출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가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라게주 목적으로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기업의 활동은 일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모두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은 둘다 동일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OX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을 영어로 풍게 소셜벤처이다. O X X입니다. X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소셜벤처와 방향도 같고 개념도 같고 목적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풀어나가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기본이긴 하지만 보다 빠르게,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나 고용 창출 그런 부분들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다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어서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과의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까지 비거크를 운영하시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비거크를 하면서의 성과와 그리고 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좀 있으셨을까요? 네, 어, 지난 한 7년 정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데요. 어, 성과라고 하기엔 아직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초기에는 좀 미미했지만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주고 있고 또비워크를 사용하시는 약 80만 정도의 이 유저분들이 함께 걸어서 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매년 한 100여 건의 사회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또 매년 그로 인해서 한 25억 정도의 기부금이 발생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하는 이런 활동 자체가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취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위기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연차가 여러 측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계속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점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초기에 어,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매출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이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간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화도 생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도 부족해서 서로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좀 쌓이다 보니까 감정 소비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람을 어 때로는 잃기도 하고 또 다시 화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7년을 이 빅워크를 운영을 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 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소셜벤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어좀 고민스러운 어, 질문이긴 한데요. 어, 소셜벤처는 저는 가장 어려운 게임 같습니다. 어, 게임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다면, 그리고 이 창업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어,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바로 이 소셜벤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윤 창출을 하는 이 창업 과정 자체도 매우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또 커다란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사업인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어려운 만큼 또 그걸 해냈을 때의 보람 역시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면서 이윤 창출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과 보람과 그리고 이 팀의 어떤 성장이 충분히 보상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셜벤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상징 자체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멤버들 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소셜벤처로서 소셜벤처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배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소셜벤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성취감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시작부터 굉장히 어, 그것을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창업처럼 시작을 해서 자신의 문제 혹은 주변의 문제에서 문제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을 때, 이윤 창출과 문제 해결을 확보했을 때 본격적으로 소셜벤처를 창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자체를 중심으로 더욱더 멋진 그런 소셜벤처 후배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걸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빅워크 한한이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소셜벤처란 구체적인 목적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창업에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